이게 뭐냐?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저는 환경을 사랑하니까 나무젓가락 쓸게요. 신세끼가돌았나 Check on the m i c yeah, one t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랑둥이, 귀염둥이, 막둥이, 영둥이입니다. 야시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나? 오늘은 뭘 먹을 거냐? 저번 방송에서 그 요리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걸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 민주주의 미친 새끼가 돌았나? 이걸 이제 깔 건데 아나 커터칼 없는데? 가위는 있지? 에이, 아좀 너무 잘해줬잖아. 야 너무 너무 꽁꽁, 너무 손이 꽁꽁 발이 꽁꽁이야. 손이 시려워. 바로 이겁니다. 이007 가방이 뭐냐? 여러분의 파란별 블루스타입니다. 헤헷. 그래서 오늘은 뭘 먹을 거냐? 부스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죠? 자, 오늘은 훈제삼겹살 55kg 먹방입니다 물론 55kg는 제 몸무게예요 저 새끼가 돌았나, 이비용신 새끼 아니, 근데 사실 삼겹살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뭐한 그릇은 충분히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너무 적으면은 제가 또 이거랑 같이 스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가 없으니까 그럴 줄 알고 이 메탄가스를 가져왔습니다 흔들어야 되나, 이거? 아니지? 나또 고깃집 알바 경력 30년이 있기 때문에 와 그렇지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지 그러면 아나 근데 프라이팬이 작구나 자 조심을 항상 잃지 않는 영둥이는 이번에도 프라이팬 설거지를 안 했습니다. 왜 꺼져? 아 진짜 그런거 하지마 아 까서 내리는 냄새 터지는거 아니야? 안 터지네요 제 휴지를 다 썼기 때문에 자취방에서 뭐 휴지 쓸 일이 좀 많아요 그건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좀 맞아야 해요 이거를 좀 헹구고 올게요 아 깨끗해 깨끗해 설거지 끝 이거 책상을 좀 높여야 될것같아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죠? 아 팔이 너무 길어 아씨 오늘좀 많이 높일게요 올릴게 많아가지고 이정도 아니 너무, 너무 낮나? 더 높여야 되나? 거의 이러다 내 목까지 올라오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아, 방송 초보새끼 이게 뭐. 아, 이거, 사고 날것 같아, 이거. 프라이팬 존나 잘 떨어져. 잠깐만요. 아니구나. 이게 뜨거운 게 올라오면 막 흐물흐물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내 얼굴 흐물흐물 나올까봐. 젓가락을 가져올게요. 젓가루 있네. 저는 환경을 사랑하니까 나무젓가락 쓸게요. 미친 새끼가 돌았나? 자, 우선 고기를 올릴게요. 아, 근데 프라이팬 너무 쪼그매서 무슨, 한세점 올리면 끝인데? 아닌감? 아닌감? 아좀 떨어져! 불더 낮춰요? 알겠습니다 어다타다 타! 다 타! 뭐라 그냥 올릴래 네불 살짝 낮췄습니다 아 그리고 올릴 접시가 필요한데 이게 훈제 삼겹살이라서 약간 냄새는 그거예요 오리 훈제? 아신문지안 깔았어 아 영둥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게으른 새끼, 설거지 안 해놨어. 아, 잠시만요. 이거 삼겹살 먹을 때는 그 넓은 접시 가져야 되는데 갔다 갔다 다갔 삼겹살 훈제는 안 먹어봤는데 근데 약간 그냥 베이컨 아니에요? 베이, 두꺼운 베이컨이 그냥 훈제 삼겹살 아니야? 아닌가? 아닌 말고. 안 탔지롱. 안 탔어, 안 탔어. 아, 기름 개 튀어. 아, 씨. 죽여버린다. 어? 일단은 여기도 여기로 올릴게요. 설거지 깨끗하게 했어요. 물로만. 영둥이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삼겹살이요. 아나 나기 아 진짜 짜 진짜, 진짜 짜증나니 네 진짜로 이 꼬다리 이 꼬다리가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안 먹을게요. 아직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컨셉이요? 저 이제 보다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컨셉을 안 잡아요. 그게 컨셉이에요. 아 근데 나 김치 냄새 별로야. 오 진짜 맛없겠다. 오. 진짜 맛없겠다 아 이정도면 됐어 어차피 안먹을것같아김치라도 어, 안먹어 오늘 원하는 리액션 진짜 다해주나요? 네 말만 하세요. 하세요 진짜 다 들어드릴게요 진짜 들어드릴게요 기로만저 새끼가 돌았나 이 비용신새끼 와 뭐야? 아아다 튀임 아아내 아, 책상 아 완전 좋아. 방송할 만 나는구만. 그럼 삼겹살 식사할게요. 아, 김치 냄새 왜 이래? 제가 뭐야? 뭐 말할래? 있더라. 내가 김치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 김치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났는데,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니, 진짜 잡혔죠! 아 진짜 이봐. 아 빠라라라라. 아빠 아 아, 안 잡혀. 아. 초점 안 잡히는 대로 그냥 살게요. 노 포커스로. 아, 근데 맛있다. 맛있어. 좀 갑자기긴 한데 맛있어. 무슨 맛이냐면은 약간 베이컨 을 생각을 했는데, 베이컨이랑 좀 달라요. 베이컨보다 훨씬 두꺼워 갖고 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냥 약간 오리 훈제인가? 음, 먹방을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원래 말하는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말 맞는 방송이에요 남캠은 약간 잘생긴 애들이 잘생기신 분들이 안 잘생겨도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해간 떨어뜨렸는데 까먹음 이 뭐냐면은 이것도 저 삼겹살 주신 분이 같이 주신 오이지거든요? 오이소박이? 오이지? 근데 굉장히 오이지 합니다 <목소리> 안녕 귀요미 이제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그 오늘은 사실 좀 질투가 나는 게 저보다 이 친구가 더 귀여워요 안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맛있다 지금 방송하면서 제일 걱정인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약간 불량 개잼이 없을 것같요 인정하는 부분이 옵니다 전나아 약간 맛있게 필요해 먹방할 때는 항상 콜라를 한번 준비해야 되나? 콜라? 근데 약간 소화..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들 원래 콜라가 소화제였던 거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전좀 맞아야 해요 자 오늘 너무 빨리 먹었기 때문에 저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과자 있거든요? 새로 나온 과자를 가져올게요 꽃깔콘이라는 과자거든요? 미친 새끼가 돌았나? 네 여러분! 오늘은 뭐를 먹었냐? 자, 오늘은 옆집 사는 누나가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인걸 아시죠? 엄마가 사다주신 훈제 삼겹살 55kg를 먹었는데 뭐 55kg? 족밥입니다 근데 오늘 방송이 좀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재밌는 영둥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